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음, 오늘은 쇼핑몰 투두리스트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 반사가 되네요 네그 여러분들에게 어, 쇼핑몰 창업을 이제 하시게 되면 먼저 하셔야 되는 일에 대해서 목록을 제가 작성을 한게 있는데요 곧 출판될 책에 그 부분이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일단 여러분들에게 먼저 첫 번째 단계로 하셔야 되는 일을 먼저 안내를 해드리면 일단 먼저 브랜딩 이라는 부분을 좀 준비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브랜딩 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뭐 디자인 이런 부분을 좀더 많이 생각을 할수 있을 거고 로고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저는 그렇습니다 디자인을 좀 오래 해왔지만 어, 이제는 쇼핑몰 쪽에서 디자인보다는 조금 더내 브랜드를 안, 알리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고객하고 소통하는 부분을 좀 다르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들을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일단 사업자 명을 정하는 부분이겠죠 일단 여러분들이 사업을 시작을 하시게 되면 사업자 등록이라는 걸 하시게 되는데 사업자 등록증에 나와 있는 이름과 쇼핑몰의 이름은 다르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쇼핑몰의 이름을 BI, 브랜드 아이덴티티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희 회사의 이름, 사업자 등록증의 이름은 CI, 컴퍼니 아이덴티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명과 한마디로 쇼핑몰의 명은 다르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사업자 등록증에 들어가실 상호의 이름을 먼저 정하시고 그런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러 가셔야 될 거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회사의 쇼핑몰의 이름을 정하셔야 될 겁니다 쇼핑몰의 이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고객들이 알아듣기 쉬운 이름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회사 이름이 W2A 입니다 W2A인 이유가 W 가위 라는 의미고 어2 a 가 a 가두개 라는 의미인데 We are approachable 이란 뜻으로, 뜻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대화가 통하는 사람들입니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서 회사 이름을 정했어요. 그래서 A가 두 개라서 W2A라는 이름으로 정해놨는데 회사의 쇼핑몰 이름은 언니의 리뷰와 리뷰 채널 이렇게 이름이 두 가지로 또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브랜드는 저희 회사는 두 개가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인 거고 회사의 이름은 또 하나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호명을 정하시고 회사 이름 쇼핑몰의 이름은 따로 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쇼핑몰의 이름을 정하실 때에는 한국어로 좀 친숙하게 부를 수 있는 이름으로 해주시는데, 저희 회사 이름도 사실 어 회사의 이름으로 봤을 때는 W2A입니다. 그래서 W에서 떠를, 쌍디그스로 하실 수도 있고 그냥 디그스로 하실 수 있죠 이런 헷갈리는 영어의 이름은 어 브랜드 아이덴티티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객들이 오타를 낼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죠 음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여성용 자동차용품 쇼핑몰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여성분들이다 보니까 이름을 뭐 차몰랑, 뭐 카몰랑 아니면 은뭐차모르파티 카모르파티 이런식으로 이름을 정하려고 했어요 근데 어 사실 카모르파티로 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좀 생겼어요 네이버에서 이렇게 카모르파티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자동으로 아모르파티로 자동완성 검색어로 바뀌게 되고 오타로 네이버 검색엔진이 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카몰랑 이걸로 하려고 했더니 아몰랑 이라는 걸로 자동으로 완성어가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좀 좋지 않겠죠 브랜드 이름으로 그렇기 때문에 차몰랑 아니면 뭐, 어, 참으로 파티? 이렇게 갈것 같아요. 이거는 자동완성 검색으로 변경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좀 검색을 해보시고 여러분들 신경을 쓰시고 그런 다음에 상호를 정하시고 나면 아무래도 그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브랜드에 대해서 상표권을 꼭 등록할 수 있도록 음, 그 우리 저작권을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가 따로 있죠. 그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상호명, 상표권 등록 검색을 해주시면은 키트리라는 사이트일 거예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들 꼭 확인하셔가지고, 음, 여러분들 상으로 사용하시는데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은, 음, 쇼핑몰을 하실 때도 어느 정도의 사업 계획은 세우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표 매출액 같은 것들은 미리 좀 생각을 하시고 쇼핑몰 창업을 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사실 얼마를 벌지는 모릅니다.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정하고 가시는 게 좋은 게 어, 일단 내가 쇼핑몰을 하게 됐을 때 예상 매출액을 확인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나의 인건비가 얼마만큼 나오는지를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연 매출 1억의 쇼핑몰이 되고 싶다 뭐 여타 다른 유튜브 강의들을 봐도 넌 지금 돈을 못 벌고 있는 거지 뭐안 벌고 있는 거지 못 버는 게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들도 많고 뭐 그, 뭐, 하루만 해도, 뭐, 월천, 뭐, 일천만 원을 버는 쇼핑몰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후기 인증, 수익 인증,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데, 사실, 온라인이라는 거는 그렇게 수익을 좀 조작하기도 쉽고요. 하루에 매출이 그렇게 빵뜰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괜찮은 아이템 하나 잘 정해놓고 마케팅만 어느 정도 좀잘 쏴주면, 사실, 유입수 대비 구매 전환율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이 많이 들어오면은 많이 구매 금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많이 현혹되지 마시고 실제로 내가 판매를 해서 얻을 수익에 대해 가지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쇼핑몰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순매출액이라고 얘기하는 게한 30% 정도가 됩니다. 만약 위탁상품을 운영하시게 되면 20% 정도로 굉장히 좀 낮은 수치를 갖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월1 0 0 0만원을 벌어도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밖에 못 번다라는 걸로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200만원에서 300만원이 사실 나의 인건비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사실 매출액에 비해가지고 굉장히 현저히 작은 나의 인건비를 좀 확인을 할수 있기 때문에 쇼핑몰 창업이 처음에는 좀 쉽게 보이지 몰라도 실제로는 그렇게 좀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달 동안 상품을 업로드를 하고 그리고 업로드를 한 만큼 어느정도의 고객이 들어오고 나한테 어느정도의 매출액이 생길 거라는 거를 오늘 예상을 하시고 나서 여러분들 브랜드에 대해서 어 키워가는 것들 마케팅비를 얼마만큼 소진할 건들을 조금 더 계산을 해주시기를 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상품을 개발해 가지고 판매 할 예정을 가지고 계신다면 만드시는 상품이 있으실 겁니다. 만든 상품이 내가 어, 경쟁사를 보니까 경쟁사가 한 달에 뭐천 개가 나갔어. 그러면은 내가 한 달에 천개 정도는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이 조성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상품을 개발했을 때 내가 뭐 MOQ가 최소 내가 주문할 수 있는 오더를 할수 있는 어, 그 수량 자체가 만약에 2천 개야. 그러면 2천 개니까 두달 후면은 나한테 그 돈이 다 돌아오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뭐그 정도의 나의 경쟁사 만큼의 마케팅비를 소진하지 않으면 두달 안에 그 돈이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아이템 자체가 한 달에 1000개 정도 나갈 수 있는 아이템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키워드 양을 봐도 시즌성 상품이 아닌 이상 시즌성 상품은 또 유통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싼 금액으로 많이 들어오게 되죠 그러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이 한 달에 1000개를 소화하기에 또 힘들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품을 개발할 때에는 내 경쟁사가 몇 개를 팔고 있고 그 경쟁 행사가 얼마에 마케팅비를 소진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만큼 벌수 있을 것 같다라는 계획을 어느 정도는 간략하게라도 세우시고 나서 상품을 개발하셔야 되고 만약에 개발하실 예정이 아니라 내가 지금 경험을 할 거라서 도매사이트만 이용할 거야 뭐 직장 부업으로할 거야 아니면 뭐 집에 있으면서 뭐 주부의 재테크로 이용을 할 거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마진액이 그 정도가 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상품을 꾸준히 올리는데 좀더 힘을 쓰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품 몇 개나 올리는지에 따라 가지고 내 매출액이 달라진다라는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어, 사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지 좀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명확한 타겟을 어느 정도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언니의 리뷰 같은 경우에는 20대, 30대 여성들이 많이 들어오는 스토어입니다. 그리고 그 여성들이 주로 자영업을 많이 하는 고객들이죠. 그 자영업을 많이 하는 고객들이 주로 사는 물건들을 많이 취급을 하게 되면 실제로 명함을 사러 들어왔다가도 이 상품을 사고 나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내수 마케팅이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나의 고객 타겟으로 해가지고 내 상품을 키워주게 되면 내 스토어를 키워주게 되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도 쌓일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스토어 자체가 고정 고객이 확보된다라는 부분을 꼭 기억하시면서 타겟을 꼭 정해주셨으면 시게주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실 창업을 하실 상품들의 그 카테고리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만약 자동차 용품의 쇼핑몰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자동차 용품의 그 생활용품 생활 건강 쪽 카테고리에서 내가 상품을 노린다라는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죠 네이버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로 스토어를 키워가기 때문에 그 스토어 하나에서 어느 정도 당연히 브랜딩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마찬가지로 카페24든 어느 사이트 간에 내 쇼핑몰 자체가 뭐 이것 주고 저것 네가 뭘 좋아할지 모를라서 다 준비했어 같은 스토어보다는 좀더그 스토어 안에서의 아이덴티티가 좀더 보일 수 있으면 그 타겟으로 해서 그 카테고리가 좀더 경쟁력 있게. 고객들에게 인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저희가 명함으로 많이 들어왔다면 이제 언니의 리뷰라는 이름으로 고객들이 들어와서 명함을 주문을 하고 가거나 판넬을 주문을 하고 갑니다. 이 마케팅 용도의 용품들로 해가지고 우리 스토어는 좀더 물건들이 많이 팔린다는 거죠. 이 해당하는 타겟에 해당하는 경쟁 카테고리를 정확하게 잡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좀 가능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그런 부분을 기억하셔서 카테고리 분류를 정확하게 설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쇼핑몰에서 직원들이 나중에 또 충원이 될수 있기 때문에 대표 이메일 계정은 꼭 만들어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메일 계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내는 메일을 md 라든지 기획전 이라든지 그런 걸 제안을 하거나 아니면 스토어에 입점을 하실 때 모든 파일들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대표 계정을 꼭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스토어에서 꼭 내 네, 스토어를 좀 알릴 수 있는 이름을 좀 캐치 프라이즈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운영했었던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음... 드로아라는 쇼핑몰 프린트기 쇼핑몰을 운영했습니다. 그 쇼핑몰을 운영할 때는 드로아, 더 드로아, 다 드로아, 또 드로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캐치 프라이즈를 만들어서 배너를 이렇게 롤링 배너를 돌렸더니 굉장히 좀 재미있고 고객들이 드로아라는 이름을 받아들일 때. 아, 들어와 들어와 뭐 이런 거긴 하지만 좀더 재미있게 좀더 받아들일 수 있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브랜드 소개를 어느 정도는 좀 하실 수 있도록 내 브랜드는 뭐야 라는 거를 한 100자 이내로 해가지고 작성을 해 놓으시면은 컴퍼니 소개에서 여러분들이 좀더 아이덴티티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도메인을 등록하실 때에도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어느 상호명으로 해서 어떤 도메인을 사용하실 건지를 미리 캐치를 해 놓으시면 나중에 상표 등록을 하셨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뺏기지 않는 도메인을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같은 경우에 2-3년치를 미리 구매를 해 놓고 사용을 하는데 주로 이용하는 사이트가 단네임코리아나 뭐 아니면은 호스팅KR, 뭐 카페24 뭐 이런식으로 쇼핑 이 도메인을 구매하는데 이용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도메인 꼭 구매하셔가지고 미리 여러분 스토어에 연결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스토어에 어 언니의 리뷰는 시스털리뷰.co.kr 이라는 주소로 해가지고 아닌가? 시스털리뷰. 빼기 리뷰 c o m 이라는 주소로 해서 미리 연결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정도 내 스토어에 대해 가지고 브랜드를 좀더 알릴 수 있도록 도메인 주소를 명함이나 이런 데도 에 기록을 할수 있도록 이런것들을 준비를 해놨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음총1 2 3 4 5 6 7 8 9 9홉가지네요 9가지의 브랜딩에 대한 요소들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쇼핑몰 창업하실 때 미리미리 미리 기획하셔가지고 쇼핑몰 창업하시는 순서대로 꼼꼼하게 조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작은 창업이지만 소창업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차피 여러분들이 시작하시는 창업 훨씬 더 번창하시고 잘 되시기를 저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